안녕하세요. 플로토스건열아빠슈디트레이더입니다 날씨가 점점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운전하는데 차 온도계에 찍힌 온도가 한 23도 정도 되더라고요. 아침 9시부터 2 3도를 기록하더니 점점 다가오는 여름이 좀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관리 좀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현재 암화폐 시장은 굉장히 좀 혼돈 속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을 보인 이후에 어, 비트코인의 방향에 따라서 현재 시장 전체가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 기축으로 거래하는 비트마켓 종목 경우에는 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해도 큰, 큰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어, 변동을 보이기 고있 때문에 어, 알트코인 특히 비트마켓 매매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혹은 알트코인 위주로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횡보를 해주기만 기대려야 하는데 어, 그래서 현재는 좀 섣부른 매매는 자금의 손실만 좀 안겨주고 있을 것 같아서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냥 차라리 원화 페어, 그러니까 뭐, 업비트나 빗썸 통해서 원화 페어, 원화 마켓으로 비트코인 또는 메이저 알트코인에 집중하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하다고 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시장 동향하고 비트코인 움직임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년 7월 5일 GD대표의 암화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총 12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전일대비 약 마이너스 6.3% 정도 하락하면서 어, 현재 시장은 어, 비트코인을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시총 12종목들도 보시더라도 어, 비트코인하고 대부분 비슷하게 이렇게 하락한 어,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가장 큰 변동률을 보인 것은 이더리움 마이너스 5% 어, 전일 대비 하락하면서 이더리움 종목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많은 변동률을 보이고 있구요. 현재 7일 요약 차트로 보면은, 자, 보시면 이 스테이블 코일, 비트코인하고 반대로 거의 움직이죠. 테더. 테더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런 비슷한, 어,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24시간 동안의 상승률 12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넥스트. 넥스트라고 하죠. 넥스이 종목이 전일 대비 약3 7 7 근데 상승하면서 상승률 1, 위종목 보이고 있는데요 어, 유약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어, 큰 변동이 없다가 현재 급하게 펌핑을 펌핑을 보이고 있는 어, 모습입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뭐 급하게 추격 매수 할 필요가 없어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은 강한 펌핑 이후에는 좀 강한 덤핑이 나올 확률도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어, 급하게 따라가기 보다는 어, 차트 캔들 어, 차트 상에서 어떤 매수, 추가 매수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혹은 조정 이후에 적절한, 어, 지지선, 지지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매수해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급하게 따라가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사, 이, 이,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도 뭐 그렇게 메이저 종목도 메이저 거래소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이런 거는 보지 않고 걸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넥스트 종목 제외하고는 렌. 렌, 이 종목이 현재 10% 이상의 전율 대비 어,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그 이하는 이제 10% 미만 뭐 9% 요거 제외하고도 10% 미만의 현재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7일요트 차트상으로 간단히 보면은 어, 솔브 솔브 종목이 좀 괜찮은 흐름 보일 것 같고요 음, 이 외에는 크게 어, 괜찮은 종목이 좀 눈에 띄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솔브 종목 업비트에 상승되어 있죠 캔들 차트로 매수 자리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24시간 동안에 하락률 12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메, 메타... 메타버스? 메타버스 ETP라는 이 종목이 전일대비한 마이너스 15.3% 하락하면서 이제 하락률 1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디세이프 코인, 메이드 이거 어피트에상승된 거죠 마이너스 전일대비한 14% 어 이게 7월 4일 심야 브리핑 할때 아마 상승률 12종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하락률 10, 12종목의 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급하게 펌핑이 나오면 급하게 좀 덤핑이 나오는. 최근 움직임을 좀 보면은 어 포트폴리오를 좀 단기 투자 대, 단기 투자로 대응을 좀하셔야될것 같아요. 저희도 뭐 저희 어, 크리트맨이제 프로 라운지에 제공했던 체, 어, 종목도 보면은. 제가 전략을 제시하고 가격이 상승을 해서 어느정도 뭐 10% 이상의 상승을 률 보이다가 목표는 여기였는데 목표가지 도달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면서 오히려 건절가보다 이하로 내려오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재 시장 상황을 봐, 봐서는 목표가를 좀 낮춰서 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하고 다시 뭐 매수를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왜냐면 하 수익률을 받다가 내려오면서 오히려 마이너스 되면 좀 아, 아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는 약간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을 할 거고 단기수자로의 현재 시장은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률로 보면은 뭐 상승률 12종목이나 하락률 12종목 크게 어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 현재 시장상은 소강, 소강 상태다. 비트코인이 뭐 약간 하방의 흐름을 보이면서 어그 전까지는 살짝 시장이 상승 추세였다가 다시 소황 상태로 내려오는 이런 상태로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락률이나 상승률이나 크게 어 누가 더 우세하다 볼수 없을 것 같아서 하지만은 변동률이 그나마 조금 더 우세한 거는 하락률이 더 우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시장상은 소황 상태이지만 근소하게나마 약세가 좀더 강하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4시간 동안의 거래량 어 순위 보도록 할거 하고요 지난 4일 브리핑했던 모습과 크게 변동이 없어요. 이 부분은 뭐 크게 언급없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암호화폐 시장 어, 시청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청은 좀 감소를 어느 정도 횡보를 어, 하다가 어, 최근에 좀 감소를 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5% 정도 감소 시청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 하나, 하나로 보면은 약 20.1조 원, 20.1천억 원 정도가, 어, 시총이 감소했습니다. 최근 시총 유입률도 좀 보면은, 7일 동안의 유입률을 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 시총이 유입됐다가 빠졌다가, 뭐, 쭉 빠졌다가, 또 유입됐다가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어, 시총의 유입 유출이 빈번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자금들이 많다라고 좀 해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비슷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어, 투자를 해야 하는 포지션을 취해야 한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 종목별 시장 어, 점유율 도미넌스라고 하죠 점유율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이 아까 감소하면서 어,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점유율도 현재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알트코인들이 최근 모습 보면은 조금 개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총이 감소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총 감소하면서 어 점유율 증가하는 것은 순수하게 점유율이 증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 점유율 을 감소함에 따라서 그 빈자리를 메꾸는 형식의 어 점유 알트코인 점유율 증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순수한 점유율 증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알트코인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어 매매를 하는 것은 어 그리 좋은 어 매매 근거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국가 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USD가 약 76.4% 어 거래량 보이면서 거래량 1위 보이고 있고요. 다음 일본의 엔화가 약 13.5% 거래 비중으로 거래량 2위. 그 대한민국의 원화 기축이 약 5.6% 많이 올라왔어요. 5.6% 거래량으로, 어, 비트코인 거래량 3위, 그 다음에 유로, 유로 어, 기축이 2.4% 정도 거래비중 보이면서 총 거래량 4위, 어, 보이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거래수별 거래량 순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인을스, 코인스 통계를 좀 보면은, 어, 비트맥스가 현재 약, 어, 전체 거래량 10.8% 차지하면서 거래량 1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OKX 체인지가 거래량 2위, 바이낸스 거래소가 거래량 3위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코인뉴스 통계였고, 다음은 어 코인마켓 통계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마켓 통계 거래소별 거래량 순위 보면은 일단은 전체적인 거래량 봤을 때 비트마스 비트마스 거래소가 전일 대비 약 189% 정도 어, 거래량 이 상승을 했네요. 이 부분은 아마 자전거래 가능성이 높아요. 비트마스가 거래량 1위, 비트맨스가 2위, 바이낸스 거래소가 거래량 3위 보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래나 마진거래 제외한 순수한 거래를 보이는 거래소 거래량 보면은 현재 바이낸스, 모캡체인지, 후어비글로벌이 거래량 상위 3개 거래소로 이제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비트코인 자 먼저 비트코인 어, 기술분석 1일봉 기술분석 지표 요약부터 좀볼거고요자오실레이터 지표 오실레이터 지표는 크게 방향성이 지금 보이고 있지 않아요 대신 반면에 어, 이동평균 지표는 약 13개의 지표가 상승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면서 강하게 상방에 어, 해석을 보이고 있구요 종합적으로 총 28개의 지표 중에 14개의 지표가 어, 상반 가능성의 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 추세 채널 분석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브리핑 봤을 때 이런식으로 급하게 어, 하락 추세 채널이 형성이 되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 12000선까지 가격이 반등하면서 추세 채널의 경사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지금 추세 어, 채널이 변경되었고요 어, 만약에 가격이 다시 추세 채널까지 하단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다시 10K 만 10, 달러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반대로 이렇게 현재 추세 채널의 중앙 그 그러니까 중앙선 지지받고 있죠 지지받으면은 다시 만일천 어, 달러 돌파 시도하면서 그 위로 상승추세 채널 상단으로 어 올라갈 가능성도 보이면서 그렇게 되면 또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떠한상승추세 채널을 어 형성을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어 24시간 동안 최근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거래 매물대 기준 어 그래프고요 자 보시면은 24시간 매물대 중에 매물대가 되게 많았던 이 부분들이 매물대가 많았고 그 중에 주요 저항선인 약 11,870선 어, 돌파를 여러 번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를 실패를 하면서 근데 조정이 진행 중이고요. 이 조정을 받을 때약 11,200선 정도의 어, 많은 거래 매물대가 있었는데, 이 부분까지 이탈한 상황이고 어, 결국 만 달러선, 1만 0천 달러선 되겠네요. 1만 1천 한 어, 150, 1150, 1 1 0 0 달러선 될것 같은데, 이 부분 지지받고 어, 소폭 반등했으나. 어, 이번이 약 11,290선, 2선 저항 돌파는 어 못하고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최근 7일간 어, 거래 매물대 그래프를 보면 은 역시 어, 12,000선 돌파 시도했으나 돌파 실패한 모습이고요. 어, 보시면 은 1,500선부터 약 1,500선까지 거래 매물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북은 가격이 더 내려오더라도 적어도 만 오백 선까지는 지지받을 확률이 높은데, 만약에 여기까지 하향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1차 지지선은 만 달러 선, 거래 매물대상 거래 매물대 근거, 만 달러 선이 1차 지지선 되겠고요. 2차 지지선은 약 9천, 9천 달러 선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가격이 내려오더라도 우리는 만 오백 선, 만천백 오십에, 만천 오백에서, 만 천, 만 오백 달러 선에서 지지를, 어 비트코인이 받아주기를 바래하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시황 브리핑 보게, 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실화 브리핑할 때 이런 식으로 자, 삼각수련 패턴하고 상승형 삼각형 패턴, 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서, 드리고, 12,000달러 부근 어, 돌파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보시면은, 어, 상승형 삼각형보다는 이런 삼각수련 패턴이 진행된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세한 삼각형은 일단 삭제를 하고요 자 삼각수련 패턴도 제가 예상했던 D지점 보다 살짝 더내 D지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 목표가가 살짝은 수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목표가 부분까지는 도달을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수련 패턴 진행하면서 목표가 12,000 달러 12,600 60, 선 조금 못 미치는 것까지 도달하면서 목표가 도달하고 패턴은 완성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다른 패턴 관점으로 4시간 봉 차트 보면요 이런 깃발 패턴 플래그 패턴이라고도 하죠 깃발 패턴 제가 어, 말씀드리, 말씀드렸고 리말씀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런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라고 어,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이나 주요 저항선 지지선들 활용해서 저항과 지지 받으면서 이렇게 움직일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값은 약 14,650달러 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움직임이 어,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흐르고 있죠 비슷하게 여기까지는 이제 마아 놨어요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제 식으로 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어, 대신 이번 주말 오늘부터 이번 주말 금, 토, 일 동안 이 단기 피오나시대 되돌린 비율 38.2% 라인 약 11,260달러선 돼요 여기를 완벽하게 이탈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4시간 봉이니까 아직까지 는 이탈했다고 볼 수가 없고요 어 일일봉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온 오른 모습 일일봉을 한번 볼까요? 자, 현재 일일봉으로 이 이렇게 이렇게 도지형 캔들이 어, 마감이 되면은 내일 내일은 이런 어, 모닝스타 캔들이라고 하죠 모닝스타 캔들 패턴 뭐 어, 샛별형 캔들 패턴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 그 프로 회원분들은 라운지 채널에서 그 솔브 최근에 제가 전해드렸던 솔브에서 이런 모습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별 변동 없이 이런 식으로 종가 마감을 해주기를 바라는 게 비트코인은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은봉 보이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어, 단기 쏟아나기는 좀 피하기 위해서 어, 비트코인을 보유하신 분들은 좀 대응 일부 물량은 어, 청산 하시는 대응적으로 구상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근거로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이런 깃발 패턴 플래그 패턴 이 진행 중이지만 만약에 가격이 내려온다고 하면은 이런식으로 네, 페널트 패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깃발 패턴하고 거의 내용은 어, 비슷합니다 어차피 상방으로 갈 패턴이지만 이런식으로 한번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약 9,000 달러 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현재 여기서 음봉이 보인다고 하면은 여기서 일부 물량 매도로 대응하고 진짜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의 캔들이 이렇게 도지 캔들을 마감을 하고 내일 양봉이 나오면은 뭐 이미 매수한 분들은 그냥 어, 보, 홀딩 하시면 될것 같고 어, 내일 9시 이 캔들이 어, 바, 보, 확인이 되면 확인되는 순간 바로 매수를 하면 돼요 그러면 어쨌든 다음날 양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대신 손절라인은 전일저가 어, 라인을 설정하고 매수를 했음는도 불구하고 내려온다고 하면은 손절 타이트하게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손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은봉이 진행이 되면은 일부 물량 청산하고 패널트 패턴 진행돼서 뭐 여기서부터 약만 달러 전부터 뭐 9,000 달러 선까지 분할 매수 하방으로 분할 매수 대기하는 그런 전략을 어, 구상하시고 실제로 이렇게 대, 가격이 움직이면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어, 오늘은 제가 다른 차, 관점의 차트를 좀 살펴봤는데 그다 뭐 해석 해석을 할만할까 그러니까 유의미한 해석을 할만한 흐름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주 어, 대표의 아마패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브리핑 내용이 유익하셨다면은 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요. 어 구독을 해주시면은 저희 컨텐츠가 업로드 될 때마다 알람이 가니까 꼭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및 좋아요는 어, 저희에게 좋아요 클릭은 저희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어, 브리핑 마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